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주 정말 너무너무 추웠죠 네,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요 2018년도 마무리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번 주도 저는 넘버원 블록체인 퀴즈쇼 에어드랍 라이브의 진행자로서 네, 여러분께 다음 주 일정과 상금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저번 주에 함께 하셨던 IOEX 그리고 드림캐쳐 퀴즈는 즐거우셨나요? 네, 드림캐쳐는 특히 블록인포의 귀요미, 나나가 열심히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네, 우리 나나가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퀴즈 진행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쵸?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에어드랍 라이브 상금 그리고 퀴즈 일정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 주에 에어드랍 라이브와 함께 하실 프로젝트는 총 3개입니다 12시, 3시, 6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정말 신나는 일인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상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려 2100만원 <웃음> 네 이번주에 준비된 이 2100만원 엄청난 상금과 함께 할 프로젝트 저와 함께 살짝 맛보기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먼저 플레타입니다 네 플레타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해결과 디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인데요 플레타는 POF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서 기존의 이오스나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몰타의 법인을 세우며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플래타 퀴즈에 매일 참여를 해주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83 플래타 에어드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보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IT 파워 엘리트와 업계 전문가가 직접 투자한 2019년 최고의 프로젝트 픽션 네트워크입니다. 네, 픽션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데요. 네, 요즘 콘텐츠 산업이 대세죠. 네, 하지만 기존 콘텐츠 산업에 많은 문제점이 종종 지적되곤 하는데요. 그 문제점을 수익 배분, 불량, 연재 방식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창작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픽션이 올바르게 제시를 하고 질 좋은 컨텐츠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픽션 퀴즈에 매일 참여를 해주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180 픽셀 에어드랍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션은 퀴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바로 에어드랍 라이브의 대박 이벤트 럭키드랍이 픽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럭키드랍으로 준비된 상금이 최소 2만 픽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다들 아시죠? 2만 픽셀은 최소 상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누적 상금이 쌓이면 더더더더 더, 더, 더 상금은 커집니다. 피션과 함께하는 럭키드랍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응모가 가능하시니까요. 네더큰 상금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얼마전에 진행했던 IOEX와 DACC 럭키드랍 이벤트 당첨자가 드디어 드디어 발표됐는데요 대박 상금 받아 가실 이벤트 당첨자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자 분들 댓글에 인증을 해주시면요 제가 엄청 부러워할게요 <웃음> 자 그리고 다음주 3개 프로젝트 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k 팝 아이돌 스타들의 생태계 스타시아입니다 네, 스타시아는 저번주에 만나 보셨던 드림캐쳐 네, DRC 토큰을 발행한 아이돌 토큰 발행 플랫폼인데요 제가 아이돌을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의 관심을 확 사로잡은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DRC 토큰이 비트소닉에도 상장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는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아이돌 토큰. 네, 그리고 이 아이돌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인 스타시아의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네, 에어드랍 라이브와 함께하는 스타시아 퀴즈를 통해 5일간 1인당 최대 2083 스타시아를 에어드랍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에어드랍 라이브 퀴즈 입장 인원수가 굉장히 빠르게 차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네, 점점 에어드랍 라이브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건가요? 호호호 정말 뿌듯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 여러분 계속 입소문도 내주실 거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웃음> 네, 퀴즈 입장 전에 블록과 힌트를 챙기지 않으시면요. 퀴즈에 참여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힌트와 블록은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센스! 자 다음주 에어드랍 라이브는 새해를 맞이해서 더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에어드랍 라이브는 2018년도 마지막 날에도 2019년도 새해 첫날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